저희 마마 산옥 네. 하는 날입니다. 날이 진짜 대신할지 아, 얼마 안 됐는데 음, 이렇게 무대에서 어, 음. 무대를 할수 있어서 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음. 정말 좋은 기회니까 음. 네. 음. 어, 놓치지 않도록 음. 열심히 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짜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봤어요. 봤어, 봤어. 어봤 이런 무대를 보면서 꿈을 되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지금 딱 하고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고요. 느끼지가 안된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제가 신던 피겨스키드랑 너무 달라고 처음에 좀타는데 적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엔하이터의 오프닝 무대를 제가 하게 돼가지고 진짜 정말 영광이고 또 언제 이렇게 피겨 스케이트 신고 퍼포먼스 해보겠어요. 되게 좋은 기회고 그리고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저께 좀 바뀐 게 많았어가지고 헷갈릴까봐 미리 마인드. 아, 기하고 있었습니다. 마마를 처음 나어 출연하게 출연 출연하게 됐는데 사실 전에도 이제 마마를 굉장히 많이 즐겨 봤었어요. 광사 네. 선배님들 아, 선배님 영그 무대도 엄청 많이 봤었고 다른 아티스트분 선배님들의 영상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될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감회가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준비하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 저희 첫 마마 무대고 음악 방송 이거 무대도 두 번째 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인 만큼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NF니키. 제이키입니다. <웃음>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저희가 월서... 마아마 사전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네. 와 네, 벌써부터 아 이렇게 큰그 무대를 서게 되었는데 아 연습생 때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그 무대여 가지고 우리가 고마워. 서게 되어서 너무 이런 무대에 네. 있지 상상도 못했지 네. <웃음> 용관이, 용관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네. 이제 댐부도 있고. 댐부도 있고. 네. 빠 어,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한번 무대를 네. 이제 찢어놓겠습니다. 네. 데뷔한 지 이제 3일? 이틀? 3일 됐는데 네. 이제 마마 사전 녹화하러 왔고요. 너무 진짜 어릴 때 많이 봤던. 맞아요. 맞아요. TV로만 보던 네. 네. 거 되게 신기하네요. 맞아요. 느끼지가 않아요 네. 진짜. 되게 너무 큰대 대기실. 이곳은 대기실이고 이제 다들 사전 녹화를 준비하는중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일상이 되게 브잉 합니다. 브잉 브잉 브잉 브잉 전 너무 설렘. 맞아요. 긴장감보단 느낌. 연습한 대로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화이팅! 이제 목소리 하는 거. <웃음> 이거 하자. 엄청 <웃음> 생겨났네. 이거를 이제 봐서 한번 더. 아, 어. <웃음> 또는는데 올게 제이 빛의 물들 엄마가 아 <streaming> <a zero> <Muhammad> 나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네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아아 달아! 달안 맞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아! 달 달아! 달아! 아아 달아! 가아달 오 진짜! 오 레전드 와 대박. 이거는 오늘은 좀, <웃음> 좀 아니 근데 조금 더 연해요 안돼 뭐? 이거 아, 탈락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제과 제일 에이 빨간, 빨간색 너무 빨간색 이거 진짜 봐봐. 보라색이랑 보라색이랑 진짜, 진짜 잘 어울려 안 보여요 아, 네, 느낌 느낌있다 어. 느낌 어. 그치 오늘을 위해서 이니얼 이렇게 블라색 보라색. 나도 보라색 띌 건데 진짜 아, 잘 어울려 아 예일 만는거 아니에요? 보라색 이거 이색 너무 잘 어울려 어느 뭔가 유기적화가 그 진짜. 동무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성훈이가 먼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로 뭔가 피겨 동작을 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다 뭔가 부수고 같이 이제 무대를 시작하는 그런 구성이 있어가지고 LED 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어떤 걸 부수는지는 잘 저도 몰라. <웃음> 요 <웃음> 그렇지만 지금 한번 열심히 부숴보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화이팅 화이팅! 습니다끝습니다난 어, <웃음> <웃음> 동그란 <똥그람> 바이크잖아. 이렇게 <웃음> 보려고이 <웃음> 상태로. 이때 이때! 이거 때 거의. 이렇게 돼서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네, 네! n 이 p 의첫 번째 마마 무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웃음> 마마 준비하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진짜 오늘 진짜 다만 아쉬웠던 점은 엔진분들 바로 앞에서 퍼포먼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그 아쉬웠던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진짜 열심히 멋있게 잘 준비했으니까 마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 이제 마마라는 무대를 더 빛나고 멋있게 해줄 수 있었던 이제 스태프님들과 감독님들께 정말 감사의사야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 엔지니어러분들 저희 엔지니어러분들한테 감사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엔지니어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엔하이픈이 이렇게 마마라는 좋은 무대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무도 열심히 준비했죠?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무도 네, 엔지니어러분들이 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무죠 네! 그럼 저희는 또 열심히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NFT였습니다! 감사합니다!